몇번더 한다고 강, 강, 시켜야지. 지금 흑운 벅차고 흑운 벅차고 발쭉 나가다가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나가야 돼. 아니, 빼고 흑운 벅차고 배군 무릎시작흑운 벅차고 배군 무릎시고거군물둥둥 맘가루, 은배, 는은고 이십오연 단양월을 반두까지시 앉아 전두 견성을 화다보고 홍황대 올라가니 대를 미리 올리지 말고 홍황대 올라가니면서 거 비로소 올라에서 올라가네 홍황대 올라가니 공거 대공의 강자주 방황물을 올라간 방황일거 불보관 백분천지 네. 공유유 아픈 눈물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장과 도고리계라 달네지네 니네, 니을 들어가 산 니네, 니네, 니로다요동네 니네, 를네수네 니네, 니네, 니네, 니네, 니그니를 니네, 니네, 니잡고 어, 여러분들은 빨리 오는 것을 앞으로 길들여야 돼요. 중중머리의 템포는 실제로 이 정도 정도 빠르기가 스탠다드예요. 흑은벅 차고 뭐 그건 중물보다 더 느린 거예요. 청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 생미루기 배기로다 요동 칠백리를 순수기 지내요. 이게 보통 빠르기란 말이야. 저기 이게 일반적인 빠르기라고. 중중머리에 너무 느리게만 안돼요. 음. 배울 때는 느리게 배워서. 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듣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다 음을 알아들을 것 아냐. 그 다음에 속도를 제 속도를 찾아서 해야 돼. 연습을 항상 해주세요. 평양연광정. 내가 누렸어 내가 배속을. y 양 n 연광정 시작 하나 둘 g 양 h 연광정 연광정 연광정 우병 n 를 시작 우병 u 를구경하고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대동강 동강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송도를 들어가 망을 때 관복정 망을 때 관복정 박견폭포를박견폭포를 폭포를 구경하고 있 여보, 이+ 이 진각, 진각. 네 번째 방에서 진각, 진각, 시각의 건너, 시각의 건너. 그러니까 임진강이 봐. 송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 특정. 덕정이, 덕이 첫박자지. 덕정, 박연, 폭포를 했지. 열 번째 박에서. 구경하고 고에서 첫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 임진락 강하면서. 그게 열한박을 이미 열하나. 열한 박을 쭉간 다음에 그 다음 장단에서 또세 박을 또 가. 그러니까 열한 박그 앞에 거, 열한 박 뒤에 거세 박. 총열네 박. 14박. 열네 박인데 열한 박은 앞에 앞에 속해 있어야 돼. 고가 첫 박이고 이힘 했잖아. 그게 열한 박이니까 합쳐서 열두 박이잖아. 그러고 한 장단이 또 뒤로 또 밀려. 가서 하나, 둘, 셋세 장단, 아니 세 박을 가고 네 번째 박에서 지인강 이렇게 사부님 네. 코로나 전에 오셨던 분인데 잠깐 이따가 말씀 드리고 가세요 네. 지인강 하고 코로나, 네, 바, 번, 번, 번, 네 번째, 번. 다섯 번째 네. 지인강 어서 오세요 지인강 그렇게 지인강이 네, 뭐요? 네. 네. 네, 다섯이야 네, 네. 네. 네. 다섯, 강이 네. 여섯 번째 박 그 다음에 시각에 건너 시각에 건너 거기가 일곱 번째 박이야 시각에 건너 시작 시각에 건너 건너 열열 열, 열, 열, 하나 그치 거기, 거기에 열열 열 하나 그러고 너가 열두 번째 박 여기서는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돼? 빼도 박도 못해 왜냐면 박자가 꽉 박자 주고 숨 근력도 없으니까 박자 놓치면 어떻게? 다 틀려 버려 이제. 그러면 죽순다라고 그때 이제 죽써 버려.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박자를 섬세하게 집어준 거예요. 평양의 <목소리> 연광정 하나 둘 평양의 연광정 평양의 연광정 부병 o 을부병 n 을부병 o 을구경하고 o b 다구경하대대강대대강장장 g 장 n g 지 o 장 a t 지 o 송도를 들어가 송도가 첫 번째 이이 송야 송도를 들어가시다 송도를 들어가 만월 때 과한독정 만월 때 과한독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지각에 지가하게こんな... 건너 지... 장님을 지내. 대동강이 다섯 대가 다섯 박잔데 열 하나 열둘열 하나 열둘 하나 둘 셋이야. 그래서 다섯 박이야. 구병 누를 구경하고 대 동강 장님을 지내 시작. 부병 시작 부병 n 벽누를 l 벽누를 o 벽누를 d l e Poo, noodle, Poo, noodle, 동 o o 님물 o 네 l 동 p o 님물 o 네 d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정 만월대 만월 만월대 관덕정 만월 대... 만월 다시다 만월대 관덕정 하견폭포를 구경하고 하견폭포를 구경하고 임진각+ 임진각 <웃음> <웃음> 구경하고 이, 이, 이+ 구경하고 이. h a h d 여섯 번째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재령, 재령 대원 매기 재령 대원 매기 중령으로 흘리죠 중령으로 흘리죠 거기까지 장단이 가탈스러우니까 많이 못 나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소화해야 하잖아. 그래서 아버지, 뎌, 어디부터 아, 넣어 줄까? <놀람> 그, 평양이야영광정부터 다음 주을쉬게되면뭐 아? 공부를 해야 야돼 그렇지. 음, 평양의 영영 의연병로를구경고에본강 장님 물지네 송도를 들어가 망울 때 과한 걱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있 이 아니오잉? 음. 그러면은, 그것이 옷을 입고 옷을 춤을 너불러불러니 조금 추고 갑시다. <웃음>